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척 오늘 마실 음료수는 블루 하와이와 빙그레 캔디바 스파클링을 마셔볼건데요 이 블루 하와이라는 음료수는 하와이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블루 하와이를 마신다면 제대로 된 하와이 여행을 보내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블루하와이는 럼주를 기반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럼주는 사탕수수가 원재료인 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콤한 맛과 풍미가 특징이에요 럼주는 숙성 방법에 따라 종류를 세분화 할수 있는데 헤비럼, 미디움 럼, 라이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라이트 럼이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블루 하와이는 이러한 럼주를 베이스로 하며 블루 크라소 라는 술과 파인애플 주스, 라임 주스 등을 넣고 흔들어 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각종 술로 만든 블루 하와이는 그 맛이 달콤해서 쉽게 마시지만 결국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하기도 한다네요 술을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은 무알콜 칵테일 음료인 이 블루 하와이를 마신다면 정말 맛있는 음료수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블루 하와이와 캔디바 스파클링을 원샷해 보겠습니다 착! 저는 술을 못 마시는 편이라 음료수랑 같이 섞어봤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리얼루다가 완전 달달하고 맛있는 음료수의 조합이었어요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 이었습니다